제 복근 어디 갔죠? <웃음> 운동을 2주 넘게 쉰 거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행과 명절이 끝나고 급증 급바 브이로그 시작해볼게요 잠깐만 있어봐. 이슬만 살짝 반자. 어제 그 맥주를 <웃음> 한0병 깠더니 오늘 너무 못어 오늘 피트쌤과의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나한테 운동 레슨 한 번도 안 받아는데 나한테 피트쌤이. <웃음> 아니 내가 언니랑 브이로그 찍으려고 그냥 맛있는 거 먹자고 이때 어. 뭐는데 <웃음> 연락했는데 한강을 가지. <웃음> 아 약간 좀 이렇게 드라이브 세고 바람 쐬려고 하나 했더니 스코트 300km 합니다. 조금 뺄수 있대요. 다 그래서. 빠져.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죠? 니가 <웃음> <네가> 시켰잖아요 <웃음> 스테이크다. 아, 아 이거, 세... 치맛살, 언니. 이거 치맛살 언니거 치맛달 스테이크고 이거는 리조또. 어. 대는? 예, 그렇 이거는 오징어 심었대 어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맛있시켜주실요 네. 맛있게 네. 서비스. 아이고고고. 아이고고고. 어 이렇게 <웃음> 지금 3시반이고랄랄이랑만보를치우고 올게요 너 얼굴이 이렇게금 지금. 지금. 지금. 지금. 지금. 지것 같아요 빨 지금. 지금. 지금. 지금. 지금. 지금. 지금. 지금. 지금. 지금. 지금. 지금. 지금. 지금. 지금. 지금. 지금 저는 랄랄에 커피를 사러 커피 셔틀을 하러 한강 위에 스타벅스로 가고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래도 저는 그 엄청 더운 여름보다는 이렇게 바람이 좀 있는 여름의 끝자락이정도 <목소리> <목소리> 바람 더운 게 나아요 이거보다 더운 게나아 우리 지금 30분 걸었거든 컨디션한테 엄청 얼굴이 제 캡티슐은네. 입술이 왜마르고 아. 아. 진짜로... 아 어떻게? 해야 아... 저는 보통 되게 맑은 날씨를 추구하는데 정말 한 시간째 끌려다니다가 지겨울 것 같아요. 아클래식은 잘라질 것 같아. 개뻔치아는 <웃음> 구독해주세요. 아, 아, 했어요. 했어요.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아 아, 지금 한 시간 걸어가지고 신부 저를 너무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땅어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무슨 다켜 찍는 <웃음> <웃음> 라라 괜찮나? 먼저 가야, 나 이미 들어가 <웃음> 먼저, 먼저 들어가야 나 지금 여기 근처니까. 안녕히 계세요. <웃음> <웃음> 119만 불러주고. <웃음> 아 <웃음> 아 현재 시각 5시 38분. 2시간 동안 8,000보? 9,000보 정도 걸었어요. 그러면 저는 오늘 거 찍는 거 아니에요? 급진 급바에서 급진을 하고 또 급진 급바를 하는 이런 약간 유연하고 반복적인 삶을 저는 급진 급진 급진 일진 이제 일상적으로 찌는 그냥 계속 쩌만 가는 날라입니다부기는 <웃음> 그래도 덕분에 너, 빠졌네요. 너악보다 부키 진짜 빠진 거 알아? 나는 고마워해라. <웃음> 남산아, 일로와. 남산아, 잘 자.